바로 바로 보이니까 바나나면. 근데 여기는 진짜 깨끗하다. 누가 치우나 봐. 이렇게 거기 어 스탬프가 있어. 거 찍는 거야. 아 저기 올레길 맞아 맞아. 맞아. 자, 어, 안 좋더라고. 안 좋은 것도 있어. 그럼 어떻게 잘? 감리자 분들 보셨죠? 관리가 이렇습니다. 니다 안녕하세요. 왜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? 우리 오면서 주셨다고. 캐릭터 잡으신 거야? 안녕하세요. 오늘 오기 전에 재밌는 일이 많았다요그때 돌아갈까 봐는데 와, 담배꽁추 봐봐. 이봐, 얘 틈틈이 담배꽁추 숨어 있는 거 봐. 담배 각도 오면서 몇 개를 주셨어? 이걸 어떻게 다주서 이거를? 는 <웃음> <웃음> 원래도 담배 피우는 거안 좋아했는데, 이거 하면서 담배 피우는 사람 더안 좋아하게 어 <웃음> 예, 여기 저기요, 쓰레기 좀. 내가 여기서 이거 떨어뜨림 받을 수 있나? 어? 근데 바람이 날아갈 것 같은데? 응. 아, 아니 채우고서.. 네. 아, 네. 저희가 버릴게요. 네. 어, 이거는 릴인데 진짜 액상 와, 이거 심하다이 안에.. 안 <웃음> 보이겠다. 근데 차라리.. 이거 되게... 뭐야, 플라스틱이 <웃음> 여기가.. <웃음> 와 <우와>, 이게 대박. 아, <웃음> 이 <알> 쓰레기 봉다리를 <웃음> <웃음> 그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수에 여기 이어서 해야겠다. 저거이안 되는 거 아니야? 다 내려가 이렇게, 이렇게 내려가. 이거 동영상이지 어, 아, 이렇게 내려가야 돼. <웃음> 여기 찍고 있어. <웃음>